우리 이제 재산분할 승소 방법의 총정리 중 하나의 요소로 기여도, 즉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여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승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받고 그대상에 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내 기여도는 몇 퍼센트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해지겠는데요 기여도에 있어서 주로 재판부에서 참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 기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유 재산의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생활 정도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가사 육아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적인 뭐 이익행위나 피해행위 예를 들어 뭐 투자 같은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느 일방이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이익을 본 경우 또는 반대로. 뭔가 실패를 한 경우 또는 뭐 사치 낭비가 그냥 조금 더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상당히 심각하다 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결국엔 사안을 봐야 돼요 사안별로 어 이거 좀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경우 이제 끄집어내서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겠죠 혼인기간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기간이 뭐 길면 길수록 뭐 좋겠다 이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혼인기간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동거를 하면서 상호 가정적인 생활에 서로 그 자체로 기여가 있다고 볼수 있는가 이거죠 근데 요새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사실혼으로 지내시다가 법률혼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 상대방이 좀 특유 재산이 있다면 나는 혼인 기간을 길게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그 우리가 제출하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법률혼의 기간이 아닌 사실혼 시점은 더 앞서 있다라는 건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분이 이제 사실혼까지는 아닌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결합된 상황.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 뭐 결혼을 약속하거나 결혼식을 하시거나 그런 사인 아니에요. 근데 뭐 같이 거주하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결합된 상태에서 뭐 명의를 서로 주고 받거나 일을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혼에뭐법률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뭐 이때부터 사실혼이다 아니다 뭐 물론 이런 주장도 을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때부터 재산에 같이 기여했어 근데 그게 재능으로 돼 있네 실질적인 부분도 좀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 혼인기간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좀 사안에 따라서는 뭐 늘리고 줄일 수도 있는 개념이구나 경제적인 기여가 있는지 결합체인지가 또 중요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유재산은 좀 보는 편이죠 법원에서 특유재산은 결국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의미있게 보는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을 말해요 그래서 특유 재산이 내가 그 특유 재산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의 직관적적인 기여가 있는지도 물론 봐요. 내가 뭐그 특유 재산을 상대방이 상속받는데 세금을 같이 부담했어요. 혼인 중에 같이 경제작을 하면서 우리의 경제는 이제 섞여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일, 일 수가 있겠고 또는 내 경제적인 게 아니어도 제가 맨날 가서 뭐 관리를 했어요. 또는 뭐몇 번씩 갔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직관적적인 그 재산 자체의 기여도 보겠고요. 또는 그 재산 자체가 사실 기여가 없어 거기에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난 혼인 기간 자체가 길어 내가 뭐 경제생활도 했고 가사요가도 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국 본인 명의의 특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 것이다 너 내가 만약 뭐가사일도안 하고 뭐 경제생활도 안 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각보다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나는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우리 급여 차이가 2대 3이네. 어, 너는 그러면 그냥 40% 갖고 내가 60% 갖자. 이런 식으로 아 소득 금액 자체가 기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다. 그냥 뭐 급여의 그냥 일부 몇대몇 몇 차이를 가지고 재산 분할 기여도에 그대로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다고 봐요. 그 정도면. 소득이 몇백 이내로 차이를 나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여도에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좀 적은 입장의 경우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기여도 양보하고 들어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소득이 정말 차이가 큰 경우도 있겠죠. 음, 상대방이 사업을 했는데 통상적인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매달 실수력이 그냥 몇천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은 기여도에 일부 영향을 줄수 있는 거는 맞다. 어, 그 정도로 참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걸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뭐 상대방은 어쨌거나 영향이 있든 없든 부각을 시키는 것이고 특히나 통상적인 소득 수준 이상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사 유가, 아, 가사 유가 즉 전업주부들 사람들에 기여도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맞죠. 저는 가사 육아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걸늘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가 굉장히 부각이 돼야 되고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 육아 부분은 이게 아주 눈에 잘띄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재산문화에 기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통상적이지 않게 더 했다 이러면 그런 거를 뭐 줄글로라도 상세한 사실관계라도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 뭐 일부 자료를 첨부하자면 사실 첨부할 수 있는 건또꽤 있어요 본인이 뭐다 소통하고 뭐 뭐에 데리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그게 또 어느 정도 남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보는 게 아까 특유 재산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완전 큰돈움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경제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뭐 도움을 받았는지 반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인 어떠한 이슈, 어떤 사건 사고 뭐등등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투자 행위를 또 많이 보죠. 상대방이 나랑 동의 없이, 또는 뭐 무리한 투자 행위를 해가지고, 막이게 샥, 그뭐 마이너스를 이제 내는 경우가 없지 않죠. 꽤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 뭐 투자의 실패 행위, 근데 그게 뭐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는데 그투자 액수가 뭐이 정도이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그런 거, 또는 투자를 했는데 굉장한 수익, 뭐 그러면 그것도 수익을 본 입장에서는 뭐 제출을 할수 있겠고, 저희도 참 보면, 어린분들이 내게 이제 일방이 지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할때 공감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부부간은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있는데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이든 다 본인이 이제 너무 하시니까 그게 기여도에 어떻게든 반영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혼인기간을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근데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착취 수준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의뢰인분들 이거 정말 가스라이팅이다 나는 뭐 경제 통제 다 당하고 생활 통제 다 당하고 돈은 정작 저 사람이 다 쓰는데 더 쓰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 이제 가정 내에서 참 그런 불균형이 있게 마련인데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반드시 또 재산 분할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여도에 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고 특히 내 사안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정리를 이제 하셔서 통상적인 기어도 그 의상을 원하신다면 어, 특히나 중익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